에이구, 자네라 눈을 못 뜨겠어? 눈이아야해서 오구, 한숨이 푹 나와 에이구, 이감아지가 에이구. 에이구 약 넣었으니까 금방 날거야 눈 억지로 뜨지 마, 자치야 뭐, 눈 감고 있어 어이구, 눈이 아야했어푹자 어. 기대 갖고 자눈 감고 억지로 눈 뜨지 마 아프니까. 이 아이고. 렇게자고아었어아이도 아이고. 아이고. 아이눈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 아이고. 양이고많이나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아 눈동그래하고 아이 이뻐라 눈 뜨니까 이렇게 이뻐 하치 눈 떴어? 어이구 이뻐라 히, 세상에 이렇게 빨리 나왔어 하치야